이다. 이거는 나중에 숫자, 색, 숫자 심리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수리 심리에 포함된 게 아니고 숫자 심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하자고요. 자, 이 숫자와 색은 우리가 여기에 의미가 전부 다 달려져 있다. 자, 숫자에도 3, 4, 5, 6, 7, 8, 9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색에도 3, 4, 5, 6, 7, 8, 9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9가 제일 중요하지, 9가. 자, 그러면 9라는 색은 이게 뭘까? 순번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퍼포스라든지이 DV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색의 순번이에요.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이거 색으로 딱 정리돼 갖고 우리가 나중에 그 행운의 숫자하고 행운의 색을 풀때그 논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단순하게 미술심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이 색의 순번이다 그러면 1, 2, 3,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수의 색은 1번이 우리는 흰색이다 자, 9번이 우리는 검정색이다. 그러면 9개 중에서 7개 빼면 무슨 색깔이 남았겠나? 무지개색이다. 음? 1번하고 9번이. 그래서 여기서 빨강부터 빨주, 노, 초, 파, 남, 보라색으로 우리는 정리 이것이 9개의 색이다. 아홉 개의 색. 예를 들죠? 그래서 우리는 팔은 또 필요할 때 쓰기는 쓴다. 그런데 팔은 우리는 서지 않는 숫자다. 왜? 여덟 개의 색은 우리는 서지, 아까 전게 우리는 모형이라고 그랬다. 그제? 모형이고 우리는 욕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모형을 쓰는 것이지 욕구를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색을 안 쓴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칠색이다. 칠색. 칠색의 순보는 뭘까? 칠색의 순보는 빠져놓지 바람을. 자, 여기서는 흰색과 검은색은 색상으로 우리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육색이라고 그랬다. 그죠? 자, 육색은 인간의 그... 거고 자연의 수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는 색상을 안 씁니다. 육색은 색상의 특성을 쓰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유형, 여섯 가지 유형, 모든 데서는 여섯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색상은 설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오색. 오색에는 우린 다섯 가지 색이 있지. 그렇게 노랑, 그렇지. 노랑, 빨강, 그지? 노랑, 빨강, 흰색, 검정색, 우리는 청색 이 다섯 가지로 쓴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사색이다 사색에는 우리는 우리 사무색이 뭐예요 빨, 간강색파란색노란색 이것이 우리는 삼색이다, 그제? 이 색이 우리 합치지 뭐 무슨 색? 어, 검은색.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는 사강 또 쓰는 데가 있어요. 사강. 사강. 빛이, 빛은 무슨 색이고? 빨강색? 아 빨리. 네. 빨간색, 파란색 이게 합치면 이거 무슨 색? 하이, 참나 삼은색과 우리 상강색이 있잖아. 삼은색을 체계 합치품을 검은색이 되는데 강승을 세개를 합치품 무슨 색? 아, 그럴거예요 진짜. 흰색이 랬지 흰색. 세 개의 강선을 섞어버리면 흰색이 돼버리고 색상을 세 개를 섞어버리면 검은색이 되어버려요 빛의 색깔. 빛의 색. 삼강색. 빛의 삼색. 빛의 삼색이, 이 색깔은 똑같은데, 강으로 섞어버면 흰색이 되고, 색상을 섞어버리면 검정색이 돼버린거요 자, 그러면 삼색이 뭘까, 삼색? 아이씨, 빨판 앞에 우리 빨판 여기 들어가 있잖아. 빨판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어떠세 없는 색과 있는 색이다. 유색과 무색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흰색과 우리는 색상과 우리는 검정이 이기는 거다. 이? 삼색은. 자, 안 쓴, 이거는 흰색에는 없는 것도 있다. 이? 안 쓰는 거. 없는 것이나 안 쓰는 거 아니? 없는 것이나 안 쓰는 것이 우리는 흰색으로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되고 검은색을 쓸, 와 일반 우리는 색상을 쓰는 것이 우리는 삼색이다 삼색. 3색. 그렇게 삼색과 사색과 오색이 있는데 육색은 원래 안 쓰는 거야. 육은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이고 그 칠색은 이거고 우리는 구색은 이거 팔은. 우리는 모형이지 우리는 색상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이 일곱 개의 색하고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일곱 개의 색과 흰색 검은색을 섞어갖고 쓸,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쓰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팔은 안 쓴다는 거다 팔은 쓰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는, 이 세계는 월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이, 이 아이의 이거는 바탕, 바탕에 깔고 있는 심리. 그렇게 이것이 우리는 바탕 심리다. 이것이 우리는 깔고 있는 심리그 다음에 이 7은 내가 뭔가 특정한 특정한 특성, 재주,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뭘까, 표출하고 싶은 행동성을 여기에 표출해 놓은 거야. 행동성을 표출해 놓은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이 오, 심리 오행이나 일반 우리는 오행을, 수리 오행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지 해석법만 다를 뿐이다 해석법만 다를 뿐이다 자 여기에 있는 심은 자기 영역이다 지금 상태가 지금 상태가 그 이것이 우리는 사람 사이의 인간 인간관계 상태를 우리는 표치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는 어떻게 자기가 왕따가 된다든가 외롭게 된다든가 남인의 꾸지람을 많이 듣는다든가 자기가 소외 된다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역 속에서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다 자이세 가지 색은 음? 자기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일종의 주문에 우리가 할 때는 개운이라 했다 운세를 풀 때는 교운인데 이거는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행동을 옮길 것인가. 이것은 우리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정행이다, 이 정행. 응?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심리로 인해서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응? 구세? 이 바탕 심리, 바탕 심리. 인간이 지금 현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탕 심리다. 응? 음, 자기가 깔고 있는 바탕 심리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심리, 심리의 그 내용만 알면 되겠지, 데이터만.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예를 우리가 한 그려본다. 이? 자 그러면 우리는 애기 갖고 사진설명 갖고 명절을 자 니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야 그래 나눠놓고 그리는 거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도화지 선택이 가능하겠지 그지 도화지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 뒤부터는 우리는 그림을 그리라 이렇게 되는 거야 도화지 선택해서 자기가 어떤 그것을 가지고 그리는 거야 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는 특성은 어떻고 지금은 이것은 어떻게 작용하고 지금은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고 지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갈구해 나가면 행동해 나가게 되면 좋겠다 그것이 바람직했다 그러면 이거와 이것이 상반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자기가 지금 바탕에 깔고 있는 심리가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복잡하지 이론이, 자 그러면 이것의 논리는 우리는 행운의 숫자와 행운의 색상의 근본 원리에 따른다는 거다. 행운의 색상과 행운의 원리에 따라서 이것을 전개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색상에 따라서 어른들일 경우에는 우리가 DB에서 행운의 숫자 행운의 색상을 풀어놨어요. 그럴 때는 연애 심리가 어떻게 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이것을 풀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색을 입고 가라? 뭐 이런 게막 있지. 자, 내가 미팅을 하러 갈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내가 어른을 만나러 갈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내가 직장에 나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색상으로 치장을 해갖고, 어떤 마스코트를 달고 가라? 그리고 가스는 행동은 우리는 어떻게 해라. 이거 심리단계 거죠. 그러면 누구말따나 삶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커피 두 잔에 어? 비스켓 한개 시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이 좋다면 어떻게? 석 잔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 하나 커피, 내 하나 커피 두 개밖에 안 되잖아. 커피만 마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비스켓 한개 시키니까. 삶으로 만들어라 하는 거다 이거는 인간의 이 색상 심리와 숫자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거예그 이론은 여기에 있는 이론은 우리는 행운의 숫자와 행운의 색, 그 원리와 이론으로 이 색상 심리가 풀린 것이고 그 숫자의 원리와 행동을 갖고 어른들인 데는 연애 심리가 풀린 거고 애들인 데는 색채 미술 심리가 풀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 이해야지 색깔이 각각의 색깔이 의미하는 내용이 다 다를 거잖아요. 아, 당연히 다르겠지. 이거는 내가 정리가 저 해난 걸 찾지 못해갖고 찾아갖고 인쇄를 해줄게. 저게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심리다, 어떤 것이 뭐 신뢰성이 어떻다, 뭐가 이렇게 다 풀려있는 거야. 에이? 모양. 응? 모양. 모양도 다 들어있지, 이 모양에는. 내가 배를 그린다든가, 이런 유형들이 있어. 저뭐 학교에 그린다든가, 사람을 그린다든가, 이런 배를 그린다든가, 이렇게 뭐 하늘에 비행기를 그린다든가, 여러가지 유형들이 있잖아. 자, 이것에 따라서 이 아이의 지금 심리, 욕구를 푸는 거야. 그거 안 풀리면 안 되지. 어떤, 지금 어떤, 이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치? 하다 보면 나무도 그리고, 차도 그리고, 뭐, 사람도 그리고, 강아지도 그리고, 온갖 것다 그릴 거잖아.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심리 보게 되면 뭐, 강아지 그리나는 강아지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야. 단지, 그거는 자기의 심리에서 단지 그렸던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그 모양새만 그리난 것이지, 자기의 욕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야. 그것을 우리는 수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푸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근본을 보자. 자, 색채 미술 심리는 색채 미술 심리는 자기가 생각이 이런 것을 알고 자기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시점까지만 푸는 거야. 그렇게 어른이 있을 때는 이런 색상심리, 미술심리를 가지고는 풀면 안 된다는 소리다. 아까 지금 이중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풀어낼 수가 없다. 그러나 애기들이고 어린이들 때는 자기도 지금 막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편법으로 기억하는 단계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학교 이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일 때만 색채 미술심리를 쓰는 것이고. 그 이상이 될 때는 색채 미술심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뭔지 알겠지? 거기는 너무 이중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애들은 벌써 어떻게 이런 것이 떠돌아 생기게 되면 인터넷에서도 벌써 다 보고 한다이 말이야 그것을 보고 하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올바른 못 받아들인다는 거다 그래서 애기들 때는 애기들은 그 인터넷에 가서 저거 막뭐 있어봐야 잘 모르잖아. 그지? 그럴 때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 시점까지만 이것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 이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니까 예를 들게 되면 뭐 중학, 중학교부터 가면 이, 이 논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다. 왜냐하면 자기는 벌써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가식으로 이중성을 막 나타나기 때문에 이중적인 이 성격을 가지고 심리를 풀어가는 것은 헛수다. 헛수 허수. 그래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시점 그렇게 유아원, 유치원, 국민의 어린 초등학생들 어린 초등학생들인데 아주 유용하게 숨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과 <웃음> 그림을 뭘 그리는 아이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어떻게 건사하게 그리는데 큰거 그렸다 작은 거 그렸다 이거 가지고는 심리 테스트 하지 말라는 거다. 왜냐면 그림 잘 그리는 나 크게 그리든 작게 그리든 잘 그릴 것이고 그지? 근데 그거는 자기의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은 이건 개인의 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심리하고는 심리 테스트 할 때는 절대 쓰면 안 된다. 큰 거라든지 잘 그렸다든지 이거 가지고는 심리 테스트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순수하게 자기도 모르는 이 색상의 개념과 그 모습을 그려놓는 그거 가지고 심리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 이게 뭐큰짓 그리다 작은 짓 그리다 나는 뭐 기아집에 살고 싶다 뭐 아파트 사고 싶다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애기들은 애기들의 심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심리 분석하는 것은 그거는 꽝이라는 거다 어른들의 관점에서 애기들의 그것을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기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 다 받아들이는 상태 받아들여야 돼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이중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한안 쓴다 그러면 사전에 응.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애들이 응. 이미 기억이나 이런 데서 외국이 될수 있다 외국이 아니지 사전교육을 이런 것을 평가한다고 교육하면 안 되지 그치? 그 당시 그 아이를 그렇지그 집에서 이런 것을 그릴 수 있도록 심리 상태를 동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뭐 아들인데 무슨 수, 이런 이론을 설명할 거야, 말 거야? 아니 사전 교육에서 얘는 음. 공부라고 자체를 생각을 안하는데 어. 사전 교육에서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하고 공부를. 아 공부를 안 하더라도 자기는 공부 능력은 항상 갖고 있는 거야. 인간의 두뇌는. 근데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여기 있는 아이는 동일한 주제에서 동일하게 평가를 해야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비교치가 나올 거잖아. 그렇지? 공부 잘하는 하고 싶은 수 아하고 공부하기 싫은 아도 공부는 해야 된다는 존재는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을 분리해 보면 아무도 안 되지. 그러나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를 거잖아. 공부를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고 처음에 공부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 간단하게만 하는 거야. 자기가 이 감정을 심리 상태를 겉으로 표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하는 거야. 우리는 교육해 갖고 우리가 강의하듯이 아기를 사전 교육 세뇌 교육 시키는 과정은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려면 미술을 하려면 미술도 어릴 때부터 해야 되고, 공부는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대학교에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거는 해야지, 가정은 해야지. 그게 숙달이니까.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쪽으로 갈든지, 나는 그러면 체아 보고 내가 미용을 하려 할든지, 운동을 하든지, 다 표가 나겠지, 재능적인 거. 그럼 나중에 이기게보게 되면, 재능도 다 한다면, 재능, 제목만 한게 적으면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여기서 다 풀어버려. 자, 얘가 어떻게, 어릴 때는 어떻게, 공부하고 엄마하고 또잠 잤잖아, 그제 그러면 무용을 좋아하고, 태권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이이 상황에서 우린 재능만 푸는 거야. 애기들인데 우리가 어른의, 어른의 심리 테스트 하는 거, 이런 그 운세 상담하는 것을 애기들인데 동원하면 그 심리가 안 된다, 그거 심리가 안 됐어. 그래서 애기들은 어떻게, 잠재적인 거야.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지금은 공부 못하지만은, 잠재적으로 이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되죠. 어차피 이것도 그냥 그 아이의 현재 심리 상태를 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재능을 푼 것이다. 그건 아니잖아. 아, 재능이야 있지 자기가 재능을 풀다. 재능에 관련돼서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지. 욕구 있잖아. 그리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보는 거지. 네. 근데 그거는 항상 바뀌잖아, 애들이. 어 바뀌 바뀌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그, 그러니까 그, 그 상태에서 시, 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 아이가 뭐에 관심, 뭐를 좋아하는지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 부분을 승화해 음. 주기 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재능이 그거는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재능은. 재능은 자기가 어떤 재능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재능하고 상관이 없는 거이아니 그러니까 재능은 이상한 있지. 똑 내가 타고난 재능이 없다더라도 하 음. 연습에 의해서 재능이 있지. 그렇게 야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싶을 때는 자기가 재능과 상관없이 훈련을 시키는 거야. <웃음> 아 그건 당연하지. 그 어. 그 어. 아이들을 기 때문에. 아 바뀔 때는 그 바뀌는 그 거고. 그그 일년 6개월이고, 짧으면 3개월도 음. 안 가거든요. 계속, 아, 그때는. 계속, 그렇게 음. 그림을 그려가면서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야. 애기들은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 지금은 자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조금 있다면 태권도 하고 싶다 고 조금 있다면 무용하고 싶다 해고 그 순간순간에는 이제 시켜보는 거야. 지가 욕구에할 때는 부모가 어떻게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멘토링 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주는 거야. 자식은 하고 싶은데 엄마 안 해주는 것도 그거는 올바른 교육이 아니지. 자기가 실적은 낼 때는 내더라도 그때까지는 하는 거야. 그러면 음. 아이가 처음에 도와줄 선택했잖아요. 음. 그러면 이 아이의 심리 상태를 아홉 가지로 해서 그 음.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7번에 가잖아요. 음. 그림을 그렸는데가 주요 물체의 어떤 색상. 색상을 어떻게 음. 했는지 보고 그 음. 중에 또 해석이 또, 그 음. 다음에 4번 경계를 보고 어, 4번, 경계를 4번 경계를 보고, 어, 보고. 4번 어, 경계는 4번 어, 색의 여튼. 전반적인 색을 야간 보셨는지 어, 보고, 보고. 그 다음에 5색은 지금 심리사태가 어떤 것이 막 작용을 하고 있는지 바탕색 했고, 색깔 했고. 아까 저게 바탕, 이거, 오, 오색은 아까 저게, 뭐, 이거는 뭐랬노? 이 바탕색이지? 이거는 대표적인 물질색이 그지? 네, 그럼 아까 저거는 무슨 색이 됐노? 네? 아까는 우리는 어잖아큰 물체는 이 지금 7로 해석하지만은 항상 작은 물체가 있다 했잖아. 작용하는 것이 있잖아이 작용이 잖아 작용 물체는... 애기들이 그림을 그릴 때, 예, 서브 물체가 있다 했잖아. 그제, 아, 어, 그것이 낸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야. 아이 심리 상태는. 아, 그 6번으로 말씀하셨는데, 6번은 아니지. 6번은 없다 했잖아. 6번이... 6번은 없다 했지. 6번이... 6번은 없다 했지. 6번이... 서브 물체의 색상. 색상 어. 음. <목소리> 그 다음에 8번은 안 보고 그냥 물체의 어, 물체, 어, 형상, 석서 해석하고 어.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희망을 3번 어. 색깔로 어, 3번 어, 하는 글자, 응. 색깔로 하는 거다올바른어로하음으로행동하라 글자의 색깔로 하는 글자3색깔 내가 는자를안썼색로는거 그냥 흰색으로는거색로는흰색으로봐는 그럼 흰색에는 먹어 니네 타고난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겠지 답이 그제 뻔한 답이잖아 안 썼다는 거는 이거는 서버 물질이다 내가 작용을 하는 게 어떤 작용이 올거잖아육과 우리는 팔은안 썼다 했다 그제 색상은 안 썼다 했다 육과팔은안 썼기 때문에 그습니다해주시 음. 음. 음. 아, 음. 해보고 응 해보고 다시 해보고 고민해보고 내가 찾아갖고 다음주에 내줄 테니까.